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11월 24일 업데이트에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새로운 지역이 나오죠 루나트라 북부에 위선의 초원 필드가 열립니다 여기에 필드보스는 위선의 벨레타가 나오고요 격전지역에서 위선의 초원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해금 조건은 맹약의 여정 신박 3장에 정원의 마술사까지 완료해야 열리게 됩니다 어 저는 현재 퀘스트를 못 미는 관계로 이번에는 미니뱀 말고 이렇게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권장 전투력은 196만 지역이고요. 최대 276만까지 있네요. 주요 아이템은 이제 엘튼, 주무기, 보조무기, 방어구, 목걸이 210만까지 이렇게 없고요. 240만부터는 기본에 추가로 엘튼 수정까지 이렇게 추가된 모습이 보입니다. 새로운 필드보스인 위선의 벨레타가 추가됨에 따라서 마석판도 새롭게 열리게 되고요. 라즈카와 망각의 라즈카 둘다 이제 만렙 찍어야지 위선의벨레타가 열리게 됩니다. 일반 벨레타도둘다 만렙 찍어야 열리니까 거의 뭐 똑같겠네요. 그리고 필드버스 위선의벨레타는 일요일 오후 9시에 열리게 됩니다. 필드버스의 권장 전투력은 200만이구요. 처치 보상시 엘튼의 수정상자, 엘튼의 귀걸이, 그 다음에 혼돈의 무지개 결정, 그 다음에 희귀에서 영웅 벨레타 그리고 위선의 벨레타 마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금 영웅 장비 그 다음에 스킬 교문 상자 아티팩트 지혜의 원천 그 다음에 항원의 마석 정수 등이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위선의 벨레타가 열리면서 기만의 바말론이 마석판 각인 개방이 열리게 됩니다 사용되는 각인석은 탄미의 각인석 위선의 벨레타 마석판의 모든 레벨을 만렙 찍을 때 기만의 바말론 마석판 각인이 열리게 됩니다 기만의 바말론 마석판 각인의 열림에 따라서 그 전단계의 마석판 각인 강화 확률이 증가됩니다. 대상은 바쿤 디노스 루스칼 브로카스 아르투만까지고요 강화 단계는 각각 전부 다 동일하게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15%씩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루스칼 마석판 아르투만 마석판 각인석 여기다가 아 각인석 싹다 썼는데 아다 실패했거든요. 꼭다쓰니까 이렇게 업데이트하네요. 확률업을 자또 신규 지역 열림에 따라서 새로운 아이템 수집이 추가됐고요 자, 신규 문양 18종이 추가됩니다. 초목, 열풍, 낙엽 문양, 희귀 등급 3개가 추가됐네요. 세공술에서, 세공술에서 영웅 마석 제작에 영웅 벨레타 마석과 위선의 벨레타 마석이 생겼습니다. 황혼의 마석 점수가 영웅 벨레타에서는 48개, 위선의 벨레타에서는 50개가 들어가게 되네요. 자, 그리고 마석 교환식도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거 내놔, 중복뜨거나 이제 선택으로 바꾸고 싶을 때, 슈리의 묘약을 사용해서 바꾸는 거죠. 자, 그리고 직업별 클래스 스킬이 조정됩니다. 자, 이렇게 전 클래스가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어, 매지션만 없네요. 자, 블레이더, 그리고 나이트, 엑슬러, 아처, 어세신, 마에스트로. 여기는 전부 다, 어, 해당 여기 적혀있는 클래스 스킬, 쿨타임만 감소가 됐고요 능력치가 변하게 된 캐릭터는 건슬링어 스킬 이름은 주시다의 눈 바뀐 점은 이제 3미터 내 위치한 적들의 이동속도를 10초간 1 250으로 고정하던 이 옵션이 3미터 내 위치한 적들을 치명타 10% 감소하는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로드에서 무신의 총화 이거는 이제 쿨타임 변경이 없고요 옵션이 7초간 자신의 공격력 15% 증가해서 10초간 자신의 공격력 15%로 증가되었습니다 아, 어 근데 어째서 매지션만 이렇게 클래스 스킬 이렇게 어 변경점이 없는지 조금 아쉽네요. 다음 신규 길드 던전이 추가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기 경멸의 바말론이 추가되었고요. 해금 조건은 길드 레벨 12렙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련의 섬이 열리게 되고요. 7단계가 열렸습니다. 위풍의 섬이 열렸고요. 해금 조건은 길드 레벨 13부터 열리게 되고. 최소 권장 전투력은 125만부터 207만까지 사냥할 수 있는 사냥터입니다. 주요 획득 정보는 망각의 몬스터 나팔, 영웅 등급 스킬 교본, 그 다음에 빛나는 영어석 정화수가 나오게 되네요. 아 그리고 현재 이벤트로 파란새우 조화도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획득량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파란새우 조화가 수련의 섬에서 새롭게 나온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위선의 벨레타가 추가됨에 따라서 또 필드보스 스케줄이 변경됩니다 어, 시간은 다행히도 오후 9시 전부 다 동일하게 나오고요자 바뀌는 몬스터들은 5만의 디눅스 좌절의 루스칼 이렇게 두개가 바뀌고요 나오는 시간이 월수금은 5만의 디눅스 화목토는 좌절의 루스칼이 나옵니다 금요일 고정은 붕괴의 브로카이스 토요일 고정은 망각의 라즈카 그 다음에 일요일 고정이 위선의 벨리에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필드보스 보상들이 변경되는데요 좌절의 루스칼 이때까지 여기서 지금 엘트의기고이가 나왔었죠 이제 엘트의기고이가다 없어지고요 여기 이제 위선의 벨레타로 넘어갔죠 그래서 1등 보상이 이제 엘트의기고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뀌게 된 보상은 상금 영웅 장비 1개 무기 방어구 장신구 중에서 1개를 획득한다고 되었고요 혼돈의 시앗 1개를 얻게 되네요 그리고 2등에서 5등까지의 보상도 혼돈의 시앗 1개로 고정되고요 6등에서 10등에서는 이 혼돈의 시야 자체가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벨리에타 보상은 어, 혼돈의 무지개 결정 1개를 얻었는데 이제 바뀌게 되면서 혼돈의 무지개 결정 상자 1개 이 1개 상자 안에서는 혼돈의 무지개 결정 1개 무조건 들어있고요 추가로 아티팩트 지혜의 원천 3개가 추가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벨리에타를 잡아도 위선의 벨리에타 마석이 획득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자 아까 필드보스 스케줄이 변경됨에 따라서 오만의 디녹스 좌절의 루스칼은 이제 제압 버프가 24시간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위선의 빌리에타 제압 버프가 추가되고요 요것도 24시간 유지됩니다 골드 획득량 20% 증가 경험치 획득량 40% 증가 전리품 획득 10% 증가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네요 위선의 빌리에타 버프가 생기면서 기만의 바말로는 이제 버프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망각의 산특수네임드에서 보상이 추가되는데 특수네임드 처치시 엘튼 방어구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자 그리고 드디어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신규 장비 룬 각성 추가 이전하고 똑같네요 추적자의 훈장처럼 추적자의 룬 12강 찍었을 때 각성이 가능하고요 신비로운 파편 2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신비한 추적자의 룬을 얻을 수 있고요 이전하고 똑같이 마력 부여는 초기화되고 저대 얻었던 무작위 능력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 추가 능력치 부여에는 이상의 파편을 사용하고요 현재 이상의 파편은 이렇게 주간 한정에서 이벤트로 골드로 구매 가능합니다. 이게 골드로 나오면서 성철의 파편 다시 이제 골드로 구매할 수 있게 나왔구요. 아마 이상의 판편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만 골드로 팔다가 또 이제 레드잼으로만 구매하도록 바뀔 수가 있으니 지금 무조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자 다음은 신규 탈것 7종이 추가됐는데 와 드디어 신화 탈것이 나왔습니다. 아이식의 사룡이 나왔고요. 약간 이 황운의 고령의 어, 언데드 언데드 버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임팩트 아 이거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일단 인게임 안에서는 이렇게 볼수 있다는 점. 어 하지만 공격 속도가 그대로네요. 100% 전설이랑 똑같이 100%입니다. 어, 이동속도와 질주속도도 그대로 어, 초당 9m 10m 똑같은 속도로 유지되고요 하지만 이 신화탈것은 쿨타임 쿨타임 오퍼감소가 붙어있고요 GP가 40% 현재 제일 높죠 제일 높은 40%를 가지고 있고 와 이거 치명타 피해감소가 엄청납니다 치명타 피해감소 3만 PVE 그러니까 몬스터한테 받는 피해죠 몬스터한테 받는 치명타 피해감소 만을 또 추가로 가지고 있네요 철벽관통은 20씩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게 바로 이 별빛 창공고래죠. 새로운 전설 탈 것이고요. 아, 이번에 고래 디자인 엄청 예쁘게 잘 나왔네요. 아, 이게 전설이 희색, 흰색, 고래였으면 좀더 임팩트 있을 것 같았는데. 뭐랄까, 능력치를 읽어봐서는 약간 방어형의 전설 탈 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치명타 피해 감소 15,000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피 15% 붙어 있습니다. 철벽 강통을 각각 10씩 들고 있고요. 이전에 페가소스 불사조화는 어, 다르게 두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추가된 붉은바람 로스비 푸른바람 로스비 그 다음에 구름바다 고래 영웅등급이 렇게세가지가 새롭게 생겼는데 지금 1티어가 바뀌었어요 창공의 그린핀에서 이제 구름바다 고래로 바뀌었습니다 공속이 3퍼 더 증가된 모습을 볼수 있네요 자, 창공의 그린핀은 이렇게 75퍼구요 구름바다 고래는 78퍼입니다 여기는 공격력 200에 치명타 저항이 150이고 창호의 그리핀은 아, PVP 추가 방어력 300에 명중 700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구름바다 고래 나오면은 바로 요거로 바꿀까 싶네요. 그리고 희귀 등급에서는 전투 로스비 조련대 로스비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 신규 탈 것이 나오면서 소환 위크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자 고래 증표를 받을 수 있는 소환 위크가 이렇게 새롭게 나왔고요. 고래 증표 수집 요거 전부 다 달성하게 되면은 영웅 탈 것을 무려 10개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5개 획득에서는 확정으로 붉은바람 로스비를 얻게 되구요 그 나머지는 아 확정 희귀등급 소환권을 받게 되네요 18개에서는 랜덤 랜덤 영웅 탈것자고래 증표 30개를 얻는거니까 자 구매한정 앞에거 보라색깔 요거 다 구매하시고 이렇게 구매하시면은 총 13개거든요 1 3개에 여기 고래 증표를 또 골드로 구매 가능합니다 총 3개 구매 가능하고요 또 11,000원에 10개짜리 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럼또 여기서 13개 그럼 앞에 여기 13개 여기 뒤에 골드랑 11,000원짜리로 또 13개를 받기 때문에 26개죠 그래서 이 33,000원을 추가로 한개 사시고 11,000원짜리 한개 이렇게 사시면 딱 30개 맞춰서 구매 가능합니다 아니면 은 26개에서 요거를 4개 구매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딱 맞춰서 사실 분들은 앞에 3개 그다음 뒤에 요거 2개 요거 2개 그 다음에 요거 각각 1개씩 이렇게 구매하시게 되면은 딱 고래 증표 30개를 맞춰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 이번에는 신화 동료처럼 찰란나 어, 뽑기는 어, 만들어지지 않았네요 자그외 기타 버금 및 수정 사항입니다 워로드 클래스 관련 일부 설명 수정 만상 붕괴 어, 여기서 공격력이 10% 감소한다고 적혀있는게 어, 10% 증가라고 합니다 랜서 클래스의 일부 또 설명이 수정됩니다 아 그렇죠 이거 특화 역행의 시계추 요게 마이스토로에 있었던 직감의 소용으로 이름이 나왔었죠 드디어 고치게 되네요 2주 만에 고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스킬 연마 오류 수정 어, 이거는 오류 수정입니다 스킬 연마로 증가하는 스킬 공격력 퍼센테이지에 기존 스킬의 공격력이 합산되어 나오는 이 오류가 바뀐다고 되네요. 어, 지금 스킬 데미지가 아주 높게 나왔던 현상이 오류라고 합니다. 어, 연마 스킬 공격력 퍼센트에 기존 스킬 퍼센트가 더해져서 이렇게 개선이 됐다고 하네요. 이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스킬 데미지가 조금 낮게 나오는 게 정상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성 능력치의 잠금 UI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잠금 설정 버튼이 각성 능력치 부여 연출 중에도 터치할 수 있는 현상 수정되고요. 연출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터치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요거 겠죠 여기서 이제 장비각성에서 부여할때 요거 잠금하는거 이게 능력치 부여 누른 상태에서 창 나올때도 이게 열고 닫고가 가능했나봅니다 그래서 그 능력치 자체가 이 완료가 되고 나서야 이 잠금하고 열고가 가능해지도록 바뀐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길드 제작 오류로 못받은 것들 제작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길드 제작에서 오류로 못받은 것들 제작하셔서 이템챙기시고요 그리고 일부 클래스의 데빌 체이스 스킬 4거리가 소폭 상향 조정됩니다 대상은 나이트, 엑슬러 어세신이 렇게 소폭 상향 조정을 받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새로운 이벤트 몽틈 멜리에타의 초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입장 조건은 레벨 21회부터 가능하고요 메뉴에 몽환의 틈에 여기 이벤트 몽틈은 항상 이렇게 메뉴에 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1, 2둘다 시간을 공유하고요 원에서는 영혼의 파편 이거 희귀짜리 벨레타의 잎사귀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 투로 가시면 은 최대 축복받은 영혼의 고서 그 다음에 7력의 영혼석 파편 그리고 벨레타의 꽃잎 잎사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네요. 자이 꽃잎이 투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전 바로 이렇게 투로 왔구요. 100만 전투력부터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점점 이제 이벤트 몽 틈도 좀 빡시게 되네요. 대신 이번에는 좋은 점이 여기 벨레타 전리품 상점 가시면은 제일 끝에 이렇게 1일 한정 4개로 바꿀 수 있는게 새로 생겼습니다. 잎사귀 100개로 어, 꽃잎 50개를 만드는거죠. 이때까지 이벤트 몽툼에서는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투력도 배려한 그런 이벤트 몽툼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구성이 좀 괜찮습니다. 영웅 완장을 바꿀 수있고요 영웅 스킬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희귀 스킬 선택 상자 5개 각인석 선택상자 10개 그 다음에 축복의 영혼석 정화수 3개 이렇게가 계정 구매 한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영약 필요하신 분들 이거 영약으로또 구매도 가능하고 이벤트 전투상자는 요렇게 주문서들 대인주문서, 뭐 공속주문서 요런게 들어있고요 그 외에 1일 구매로 이제 붕괴 사막 조각부 선택상자 이거는 강화된게 아니고 영강자리입니다 영강자리 입사기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상금영웅 무기 선택상자 이거 구매 한정이고요 그 다음에 희귀동료 3개 오 어, 이것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희귀 팔찌 팔찌에서는 손율 메아리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일반에서 고급 스킬 선택 상자 3개를 바꿀 수가 있네요 3개짜리 5번이니까 총 15개 스킬 북 15개 그 전설 영웅석 7개 그 환상의 각인석 10개 그 다음에 행운의 골드 상자 이 행운의 골드 상자는 100만 골드부터 최대 1억 골드까지 나옵니다 랜덤으로 나오네요 아 영웅 상자가 나오게 되면은 1억 골드가 확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V4U 14일 출석 이렇게 새로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골드 행운 상자가 들어있고 7일차 때는 상금 영웅 선택 상자 그리고 6일차하고 11일차 때 망각의 라츠카까지 희귀마석을 선택할 수 있는 상자를 받게 되고요. 14일차 때또 허상의 파르비니아까지 영웅마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중 한 개만 선택 가능하고요. 13일차 때는 이 신화 영웅서 업그레이드 상자를 받게 되네요. 그리고 티아모의브이 뽑기라는 또 이렇게 이벤트가 생겼고요. 이건 달성 이벤트네요. 강화 성공 100회 성공까지 있고 마력 부여 시도 15번. 아, 마력 부여 또 30회까지 있고요. 악마 토벌은 35회 완료. 잠재력 개방에 장비 100개 소모. 전부 다 달성하게 되면은 1주년 행운 상자 열묶금짜리를 받게 됩니다. 아, 열 문금짜리 총두 개를 받으니까 20개를 받게 되네요. 여기 보시면은 V4 뽑기권이 있죠. 이 뽑기권은 현재 V4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V 뽑기라고 새롭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인게임에서 미션 완료하게 되면은 여기 미션 확인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은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거 뽑으시면 됩니다. 5회 뽑기 완료 시에는 5등의 성장 주문서 1개를 받게 되고 열0법을 완료하면 각인석 선택 상자, 2 0뽑은 신화석, 신화 영어석 업그레이드 상자, 네, 30번 모두 완료하게 되면 황혼의 마석 종수 10개를 받게 되네요. 자, V4 뽑기의 선물 목록들입니다. 이렇게들어있고요 오, 티아모의 응원, 이 포션이 3개가 또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이번 11월 24일에 업데이트 변화된 내용을 영상으로 알아봤습니다. V4의 내용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